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이트 조정원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 스프레이트 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팁 명령어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메타 스프레이트 중에서 ftp 를 이제 익명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서치 해 가지고 자동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캐너 쪽에 있고요 한번 가볼까요 자 유주 그 다음에 어슬리어스 스캐너 그다음에 FTP에 어너미어스라는이 모듈이 있습니다. 요거는딱뭐그 어, 이름에서 보도자시피 어떤 인명 연결이 허용되는지 FTP 연결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겠죠. 그래서 쇼 옵션즈를 보면은 어, 이렇게 R 포트하고 그다음 R 호스트 쪽만 저희들이 넣어주면 되고요. 나머지는 이 메타 스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패스워드 하고 그 다음에 유저 네임을 어 사실 요것만 있어도 되죠 요것만 있어도 이제 익명 연결 여부들을 확인할 을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, 우리가 넣어 줄 것은 리케어 쪽에서 s로 되어 있는데 빈 공간인 rhost 쪽요거를 이제 채워 넣어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채워 넣어 주시면은 set rhost는 그 다음 메타 스포이트 테이블 대상으로 제가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1 9 2 1 6 8그 다음에 6 6에139 예,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런 부가적인 기능에 있던 스키너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런으로 해도 되고 이스프로이트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딱 보면은 근데 이제 어느 며스로 리드를 했다고 해 가지고 vsftp 2.3.4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럼 딱 하나 나오고 이것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어,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, 음, 좀 자세히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. 뭔가 이제 좀 공격이 안된것 같고, 아니면은 공격이 했는데도 불구하고, 결과가, 음,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, 요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t 스 r b l 라는 옵션이 있어요.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죠 버블스라는 옵션이 안 나오는데 이건 공통적인 그런 옵션으로 좀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새 버블스를 이제 툴르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난 뒤에 다시 런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 t b 서버 커넥팅이야 됐고 그 다음 패스워드가 이런 걸로 어 삽입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보냈는데 우리가 어미어스로 이렇게 접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요거를 좀더더 더 자세히 알고 싶단다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와이어샤크 나 아니면은 뭐 티샤크 이런 것들을 어 실행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와이어샤크로 한번 음,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고요 어, 단지 이제 우리가 이런 메타스프로이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때 패킷 점포까지 같이 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확인해 을 보면은 이제 어너미어스그 언어라이즈 그 캡처 쪽이죠 캡처에서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어떤 이제 다른 칼리뉴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은 어, eth0 요 패킷을 선택을 하시고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예 스타트를 하시면은 이제 패킷이 이제 잡히겠죠 그래서 이게 다시 예 다시 약간 런을 했던 것을 다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뒤쪽에 어, 패킷이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이제 패킷을 이제 중지시키면은 이제 FTP 이쪽이죠 이제 FTP에 접속된 정보들을 패킷 정보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21번 포트로 접속되는 것을 보이고 그 다음 리스폰스로 보면은 로그인 석세스폴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서 패킷 예 팔로우 tcp 스팀 정보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ftv 로 로그인 했던 그 정보들을 자세하게 어,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두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 같이 확인해 보시면 은 되는데 어 이게 투르라는 저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가적인 기능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어떤 메타 스포로이트에 있는 모듈들을 돌렸을 때 자세히 이런 결과값들이 안다면은 set 스 라는 것을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더 자세히 정보를 볼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오프, 오픈 강의에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하나의 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